안녕하세요. 6개월 전부터 미국에서 살기 시작한 한국인 민주예요. 가족들과 함께 윈터첨 겨울학기가 끝나고 함께 시애틀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구름이 많은 시애틀의 하늘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은 페리라고 부르는 사람부터 자전거 이렇게 제가 타고 있는 자동차까지 실을 수 있는 아주 커다란 배고요. 안에 카페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페리를 타기 전 시애틀 북부를 여행을 했는데요. 저희는 자동차를 타고 구경할 수 있는 동물원으로 갔어요. 와 정말 아름답지 않나요? 함께 감상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카메라 무빙이 영화처럼 자연스럽게 되어서 너무 이쁘게 영상으로 잘 담겼어요. 만족입니다. 오 도착을 하니 수컷 공짜기 화려한 기탈로 저희 가족을 맞이해 주네요. 안녕! 빵! 원러프에투 다울 처음 왜 굳이 빵을 차야 되는지 모르겠었어요. 근데 제가 먹을 게 아니라 동물 친구들이 먹을 거예요. 아 물론 저희도 먹어도 되죠. <웃음> 어 사실 정확한 명칭은 올림픽 게임 포함이라고 하는데 저는 성인이니까 1 4불 이겠죠. 어쨌든 차를 안 타고 나면 진짜 큰일 나요. 자 지금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 창문을 열, 살짝 열고 빵을 이렇게 손을 내밀어서 알맞게 찢어서 주는 거예요. 근데 너무 작게 찢으면 손 물릴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요. 그럼 감상해보실게요. <웃음> 먹이를 먹으려고 열심히 뛰는 라마예요. 너무 귀여워요. 콩콩 그다음 타자 버팔로 버팔로는 소의 일종인데요. 미국에서 많이 거주하고 있는 형태의 소예요. 뿔 조심해야 돼요. 창문 깨질 수도 있어요. 잠시 레전드 영상 있겠습니다. 우 o p s o r r y 우리 법팔로친구가 털음을 했네요. 아이고. I'm Scary. 엄마가 창문 크게 연다고 뭐라 하시네요. 그래도 저 정도면 용감한 거예요. 아이고 참잘 먹네요. 그리고 이번에는 또 다시 라마가 아닌 라마 친구네요. 이 친구는 정말 독특해요. 보세요. 콩콩 스카이 콩콩 스카이 콩콩 콩콩 뛰는 장면이 너무 귀여워서 이렇게 예쁘게 찍었어요. 제가 예, 이 라마 친구의 매력만큼 다못 담은 것 같아가지고 아쉽긴 하지만 이렇게 여러분들과 같이 영상 보는 게 좋아요. 이거는 이제 제가 다른 지역으로 갔거든요 페리를 타기 직전 페리 정류장과 가까운 곳이었는데요 시애틀 북부 쪽에 마찬가지로 존재합니다 여기는 뮤지엄인데요 혼자 가봤어요 표지 사운드 네이비 뮤지엄인데 음 여기 한국어도 있네요 환영합니다 와 그래서 셀칼 찍었죠? 이거는 이제 샐러드 그리고 크램차우저스프랑 비슷한 이거는 불이 들어간는 쪽도예요 이 시애틀 북부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북부입니다 안녕! 하세브이그 파사루이고는 그때까지 안녕이라는 스페인어예요. 요즘 스페인어 공부하고 있거든요. 보너스 비 클립 영상입니다. 즐감하세요. 여러분, 그럼 진짜 안녕. 롱봄?